야, 나쁜 사람이 왜 그래? 아직 며칠 못 봤잖아, 왜 그래? 며칠 본적 없잖아, 아직. 왜, 그래? 야, 왜 싸워? <웃음> 거 괜찮은 거게 믿건동을봐이어 <목소리> <목소리> A few m o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? 신고 부탁드려요. 여기 주소가 대한민국형. <웃음> <다리야>. <웃음> 진짜 주인 세킹차에타 봐. 일단 맞 아야 돼. 지금 여러분은 짐승같은 주인 놈을 급혐하는 반려견을 보고 계십니다. 꽁치! 꽁치 보여줘 꽁치 보까 꽁치 She is not k 오케이? Okay?